응. 너무 왼쪽 나이스 퐁샷 오오 시샷 굿샷, 굿샷 아니야 응. 넘어갔다 넘어갔어요? 응. 네. 샷오샷잘 쳤다 빠졌어?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 음. 오 봤어. 나이스 우와, 그러니까요. 벙커다. 아, 벙커다. 우와, 나이스! 우와, 나이스! 굿샷 나뺐 어? 내려오겠다 아 내려왔다 럭키 도로탔스어어오 <웃음> 굿샷 오. 여기도 오. 그러시네 오요 아. 아, 됐대, 네, 됐대. 네, 네, 네. <웃음> 영상이야? 할까요? 아, 네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 구샷. 구샷. 잘 쳤다. 나이스 아웃. 구샷. 야, 잘 쳤다. Good shot. 오, 올라간다. 어. 아, 올라갔다. 아, 어, 오, 올라갔다, 올라갔다, 올라갔다. 나이스 온, 응. 그래. 어, <웃음> 오, 굿샷. 밀리는 데요. 밀렸다. <웃음> <웃음> 똑같으니까. <웃음> 똑같으니까. <웃음> 오, 나이스 온. 와. 나이스 아웃. 아, 어? <웃음> 나 삽질한 <웃음> 뭐, 거지, 뭐. 뭐. 오 너무 세다 오오 오케이